I'm in my zone, no travel c t We a b o 저랑 은 힙합 리더인 콜로네로는 락킹 그리고 효인정은 코레오그래피라는 장르를 갖고 있는 3개의 장르가 섞여있는 팀이다 보니까 다른 장르를 쳐보는시간이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자를 살짝 치울까요? 네. 보시는 분들도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좋다. 일단은 힙합부터 되게 유행하는 동작인데요 우아라는 음. 동작이에요 자, 음. 처음에는 이제 드라이브라고 음. 이제 핸들 줬다가 <웃음> 네, 이런 느낌 또 뭐가 있냐면 요즘 틱톡에서 되게 유행한 느낌이죠? 약간 붐붐 하고 치치 근데 이제 이런 통통 튀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붐 에이하 에이하 고고고고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우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쿤 저는 옛날 이제 90년대 90 힙합 느낌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심슨가족 거기서 아들 역할인 바트 심슨이 스케이트보드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어 만화에서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를 던지고 옆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동작을 빗대어서 이제 만든 춤인데 이제 이름은 바트 심슨이에요 그대로 바트 심슨이고 일단은 손은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팁은 네. 상관없어요 뭐 발을 꺾어서 옆으로 가셔도 되고 짚어주고 짚어주고 짚어주고 이거를 이제 어, 자유자재로 한번 해봅시다 네. 네, 놀아요? 네 놀아요 파이 네. 네. 시세컷원 ,3 4 5 6 5 6 5 6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이렇게 파트 심승까지 배워봤습니다 네 이제 우닌장네 저는 최근에 좋아 하는 동작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림 그리듯이 살짝 오른손으로 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건? 빨간. 네 닭발 닭발 느낌으로 살짝 밸런스를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주시고 앞에서부터반원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시선 끝까지 손으로 따라가주시다가 이렇게 모여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멋있네요 <웃음> 맑고이다 를만들라는데 <웃음> 이제, 이제 마지막 동작 제 건데요 저는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무슨 동작 할지 고민하다가 요새 한창 범내려온다로 유명했던 리오워크가 락킹 동작이라서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요. 다리를 처음에 뻗으시고 그 다음 다리를 접고 모아주세요. 안 돼도 가고 놓고 접어주세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거를 저희는 딜레 없이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네, 에 범내려온다 죄송합니다. 네. <웃음> 빠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리오워크라는 동작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우아 바트 심슨 그리고 우민이 시그니처 우 그리고 오워크 이렇게 4가지를 네 배워봤는데요 <목소리> 그거 한 번씩 그 저희 음악 이거 준비되어 있나요? 그럼 음악과 함께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61904, now you know No toilet paper needed, I'm Filipino I thawball Look at that gross l e e bitch ass parasite Renegade rocket squadron, out to win like Rock's right Pinoid, Deadpool, Dax, I'm a m e m h o d Still adding damage to my victims, I'm on the fucking sick one Tap a nap, put your lights out, blow out your candles Dust to dust, infinity gauntlet, snap like Thanos The S.A.D. King's always ready to w r e c k We keep it Southside 619 like Montgomery Aztecs S.A.D. King's ready for war COVID-61904 SAP -E Kings ready to r war. I can let the e a t h if he comes c o n t e r SAP Kings ready f o r w a e COVID 619 04. SAP Kings ready f o r war. I can n e v e r e e a t h i o o e t o m e s c o n t e n The dominant one to write documents. So confident, I'm the one to stay prominent. The crown took, you can't overlook. Stephen King, Dr. Seuss, wanna author your black book.